어... 오늘 할거는 로그 함수의 활용 방정식 네. 우리 지수 함수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기억을 해보고 가보자 지수 함수 때는 이런게 있었어 지수 방정식 때는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됐냐면 첫번째 fx랑 gx가 같다라는 것도 가능하고 두번째 a가 1일 수 있었다고 a의 fx제곱이 b의 fx제곱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 네. 이럴 때첫 번째는 당연히 B번. a가 b인 경우나두 번째 BX. 그렇지 공부 좀 했네 좋아 그 다음 a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네. 얘를 뭐로 치환? 네. t로 치환하고 0보다 크다라고 넣어야 했고 네. 이때 x의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라면 t는 두 근이 a의 알파제곱 또는 b의 알파 어, a 베타제곱 헷갈리게 하지마 네. 근데 이 지수끼리 곱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두 근의 합은 T의 두 근의 곱에 숨어있다라는 게 있었죠 그럼 로그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Gx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Fx랑 Gx는 같아야 돼 아니면 A가 뭐거나 그게 아니야 A는 정해져 있어 1이 대비 안 됐지 로그 자체는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게 로그를 풀 때는 항상 이게 0보다 커야 돼 진수 조건이 붙어야 돼 네. 무슨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고? 진수, 조건. 어, 진수 조건을 빼먹고 틀리면 진짜 갈아 마실 거야 오케이? 네, 네. 두번째 로그의 a의 fx와 로그의 b의 fx가 같으려면 fx가 1이어야 돼네 이건 진수 조건 볼 필요 없죠 네. 세번째 로그 a의 x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얘를 t로 치환합니다. 이는 치환해도 범위가 안 생깁니다. 이때 x의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할때 t의 두 근은 로그 a의 알파 또는 로그 a의 베타인데 진수끼리 더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진수끼리 곱해지려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 그것은 뭐야? 두 근의 곱이 t의 두근의 합의 숨어있는 거지 얘는 합이 고배 숨어있고 얘는 고비 합의 숨어있는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 X에 로그 a 의 X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 네. 이거는 뭐 여기 뭐 K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로그 A에 X를 양변에 다 로그 A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얘가 앞으로 나가니까 로그 A에 X 곱하기 로그 A에 X는 로그 a 의 K 그럼 반복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t 로치환 T제곱은 로그 A의 K 얘가 무슨 숫자가 되거나 뭐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문제가 하, 나올 거예요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자 네. 요런 거 가지고 문제 여기 보시면 같은 얘기입니다 문제를 만나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건 너무나 간단한 것 오케이? 네. 이건 로그의 정의로 풀수 있잖아 2의 세제곱이 X니까 X는 8 3분의 1의 몇 제곱이? 마이너스 3제곱이 x니까 마이너스 뒤집고 3의 3제곱이니까 27 이건 5의 0제곱이니까 얼마 1 저희가 밑이 2야 네. 그럼 3이려면 로그 2에 8이지 네. 그럼 얘가 얘여야 되니까 3x 1이 8이어야 돼서 x는 3 이렇게 풀린다는 겁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자얘는 밑이 같죠 그럼 진, 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2 e x가 2x 플러스 5여야 돼서 넘어가면 3x고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3x는 얼마? 마이너스 1자 x값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는 대입해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x값이 두개 나오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개 있으면 거의 다 맞거든요 얘는 지금 로그 a x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로그 a x를 t로 치환할 건데 진수 조건에 의해 x는 0보다 커야 되고 치환했지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나올 거예요 민 인수분행의 t는 1도는 3이고 네. 그럼 로그 x가 t였으니까 얘가 1도는 3이고 네. 그럼 x는 10도는 10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10도는 1000 음. 네. 음. 우와우 괜찮아겠어요? 네. 별로 그렇게 막 어렵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 수업하는 거, 녹화되는 것들은 다 유튜브로 올릴게요 네. 어.. 썸네일은 다 똑같을 건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 아, 썸네일에 표시를 할까? 썸네일 표시해주요 아니 그러니까 썸네일은 만들 거야 그러니까 썸네일에 표시를 할까라는 거야 썸네일에 제목도 들어갈 거고 그 그러니까 우리 한.. 그 그러니까 구분이 돼서 올라갈 거야 근데 우리가 다 찍으니까 고2, 고3 수업이 다르게끔 다 찍히고 오늘 뭐 배웠는지도 찍혀서 올라갈 거란 말이야 네. 밑에 제목에는 당연히 날짜가 들어갈 거고 오늘 날짜가 수업 찍은 날짜 근데 표시를 할까? 이 뭐지? 이 화면상 이 응. 화면형 수업인지 응. 판서형 수업인지를 표시를 하는 게 좋겠어? 크게 상관없잖아. 근데 우리가 그치 그건 상관없지. 오케이. 그리고 내가 올려 놓으면 그 해당 링크를 카톡에 그냥 올려 놓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튜브에 검색해서 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링크 눌러서 오겠지.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자, 이거 보면 미치다 이죠? 밑이 다 2니까 좌변은 정리가 돼 로그2에 x에 x-1이 로그2에 네. 6이지 네. 그럼 여기 얘가 얘여야 되니까 x제곱-x는 6이니까 넘어와서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럼 x는 3 또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다 넣지 말고요 네.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6으로 진수조건 성립해요 네. 근데 원래 자리에 넣어야 돼 줄여놓은 것에 대입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두 값은 전부 6을 만들어 네. 이렇게 확인하면 이거 다돼 네. 근데 원래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네. 그럼 누가 탈락이야? 마이너스 음. 2가 탈락해 그래서 이것의 해는 x는 3 하나야 음. 진수 조건 안에서 틀리면 진짜 미워할 거야 그럼 두 번째 거는 로그 2에 x에 x 플러스 4고 그 값이 로그 2에 음. 5니까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넘어와서 마이너스 5가 0돼야지 네. 이거 만족하는 x값은 당연히 5니까 진수조건 만족해. 여기 있는 진수조건은. 여기 진수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네. 사실 여기서 진수조건은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면 돼. 근데 여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구나. 여기서 진수조건은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근데 넣어봐서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x는 마이너스 5 또는 1인데 넣어서 안 되는 건 마이너스 5. 이게 탈락해서 x는 1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진수 조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얘는 여기 여기 봐봐 봐봐봐 봐, 봐, 봐. 아직 봐. 2가 될 거고 2분의 1 나가겠지? 양변에 2를 곱해서 여기 2가 오겠지? 네. 그럼 2가 여기 얹어지겠지? 네. 로그 이 괜찮니? 안 보여? 로그 2에 x-3이고 이쪽은 로그 4에 x-1인데 4는 2의 몇 제곱? 2제곱. 밑에 있으니까 2분의 1로 나가지. 네. 양변에 2를 곱해서 여기 가 생기지. 이 2는 얹어지지. 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뭐가 돼야 돼? x 마이너스. 네. 1. 그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 돼야 되니까 x는 네. 2 또는 5인데 네.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원래 거에 넣어야 돼. 둘다 되죠, 얘는. 아, 2가 안 되네요. 그래서 x는 5밖에 없어요. 진수조건 확인. 네. 따라해. 진수조건 아니, 확인. 따라해. 따라해. 잔악계나 진수조건 조심 잔악계나 진수조건 조심 꺼진 진수조건 다시 보자 꺼진 진수조건 다시 보자 그러니까 우리 때표야표표표 표, 표 이런 거 포스터 만들면 하는 거 있었어 잔악계나 불 조심 응.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다음 저는 잘 보면 나잘 보면 필수의 제 16까지만 읽고 이 뒤에가 아닐지 네.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얘가 반복되는 꼴이다라고 보자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생각하자는 거야 문제에서 야 반복해 문제 위에서 반복해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반복할 거야 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문제를 보고 반복하는지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거야 네. 안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문제 만날 때마다 고민하게 될 테니까 네. 얘는 로그 5의 x가 반복되죠 네. 여기는 3이 앞으로 튀어나갈 겁니다 맞죠 네. 그럼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하죠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어서 t값은 얼마? 1 또는 2 음. 그러면 로그 5의 x가 1 또는 2지 네. 자, 이거 5의 1제곱이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기다 5를 다 줘, 이렇게 5를 다 줘봐 그럼 이 값이 x가 되거든? 뭘또 그렇게 인상을 쓰시면서 만나고 붙고계십니까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어. 믿으세요, 된다면 되는 겁니다 그럼 5의 1제곱이니까 5고 25입니다 그 얘는 5 또는 25자 25. 얘는 자리가 다르죠? 네. x가 밑으로 가는 게 싫으니까 진수 바꿀 거예요 그럼 얘는 로그 3의 x는 로그 9의 x분의 1, 마이너스 1 맞지? 네. 밑변한 조건 까먹으셨진 않겠죠? 얘 3으로 바꾸면서 2분의 1 나가겠지? 네. 부모 분자 2 곱할 거 여기 2가 생기겠네? 로그 3의 x가 반복적으로 보이니까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럼 문제는 t는 t분의 2 마이너스 1. 즉 t제곱 넘어올 거야.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 t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 얘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기 때문에 x는 9분의 1 또는 3. 좀 미친 새끼는 왜 저래? 나를 펴볼까? 야, 글씨체가 좀 작아요 글씨체가 너무 작다고? 눈이 안보여 눈을 키워 아 진짜 안보여 눈을 키워 어? 없잖아. 어, 자 얘는 뭐가 반복돼? 로그 3분의 1에 X가 반복돼 그러면 로그 3분의 1의 x를 뭘로 치워해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은 0이지 인수분해가 안돼 그럼 멈추라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무리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무리수가 나오면 야 로그 3의 3분의 1이 뭐 2루트 얼...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넘어가야 돼 이거지 x가 알파 베타니까 자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럼 t는 뭐야? 로그 3분의 1의 알파 또는 로그 3분의 1에 베타야 이게 이 식의 두근이야 그럼 알파베타가 곱해지려면 이 둘을 뭐해야 돼? 더해야 돼 그러면 로그 3분의 1에 알파베타는 두근의 합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 근각에서 아직도 안 되시면 나 진짜 정말 미워할 겁니다 이거 얼마? 구여 야, 내가 바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근각 개수와의 관계 나오면 그냥 툭툭 튀어나오면 달라는 게 지수자리에 로그 있죠? 로그 몇이 있어요? 2가 있어요 그럼 로그2를 주세요, 양변에 그러면 좌변은 로그2의 x가 튀어나가서 로그2의 x가 될 거고 우변은 로그2의 8 더하기 로그2의 x의 제곱인데 나가겠죠 괜찮아? 그럼 로그2 x를 뭘로 치환해요? t 그럼 t제곱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값 3이에요. 그러므로 t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는 8 또는 2분의 1이요. 괜찮으시죠? 네. 자, 이 녀석을 뚝 떼서 왼쪽, 왼쪽으로 좀 보내놓고요. 그 시간, 그시가 아니라 화면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65인치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화면이 작다라고 얘기하시면 시력 보정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네. 또 <웃음> 지수 자리에 여기 있는데 로그, 로그, 로그하고 있으니까 로그를 다 줄게요. 네. 그럼 시기 잠깐만 로그 오에 인데 여기 로그의 x가 앞으로 나가겠죠. 네. 곱하기 러니까 더하기로 바뀌겠네? 여기다 로그오엑스를 줄 거니까 얘가 오케이 자 미안해 이렇게 하자 저 식을 다 쓸게 여기다가 로그오에 뭘 주겠다고? 로그오를 줄 거야 여기도 로그오를 줄 거야 근데 빼기니까 여기도 로, 여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 전체에 로그오를 주는 거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진심이야? 아니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안된다 마이너스 8 때문에 안될거라서 자 봐봐 네. 미친 로그 미, 미친 미치 오인 로그 미친 로그가 아니죠 <웃음> 미치 오인 로그를 주려고 봤더니 네. 얘 때문에 불편해 네. 그럼 우리가 원래 하려던 방식을 취할 수는 없고 네. 공통이 보이는지를 생각해보자 공통이. 최소한 공통이 얘가 보이지 얘가 네. 근데 우리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었지 이하고 x잖아 네. 그럼 얘도 공통이지 그러니까 이의 네. 로그 5의 네. x제곱을 t라 치환하잖 근데 이 값이 무엇이든 간에 얘는 항상 0보다 네. 커지겠지 그러니까 지수 형태를 치환하면 항상 0보다 크다고 그럼 좌변은 t제곱이고요 6t-8 넘어오면 마이너스 6t 네. 플러스 8이 0될 거니까 네. t는 2 또는 4 네. 돌려줄게요 그럼 이의 로그 5의 x제곱이 2 e 또는 아. 2의 제곱이니까 네. 로그 5의 x가 1 또는 2일 거라 x는 5 또는 25가 되면 되네요 되셨죠네 방정식 두개 남았어 세개 남았어 18번이었니? 네19네19 네, 19. 알겠어 어떻게 할지 자 다음 얘는 로그 2의 x도 보이고 로그 2의 y도 보이지 로그 3에 로그 2의 x를 그럼 x라고 할게 얘는 y라고 할게 그럼 연방 나오잖아 요거 2는 나갈 거니까 x제곱 아니라 2x 플러스 y는 5 x 마이너스 y는 1 연립하면 3x는 6 x는 2 그래서 y는 1 얘가 2, 얘가 1이니까 X는 샬라 4 Y는 샬라 3백 네. 다음 음, 여기서부터는 그냥 그게, 자, 보자 얘가 로그 방정식이냐 부등식이냐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풀면서 이런 게 도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어 수학을 수학으로 해결하는 거고 위에 건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이지 자 밑에를 보면 지금 어쨌든 얘가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중근을 갖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 돼야지 B제곱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4로그 A 마이너스 12가 0 돼야 돼 그럼 딱 쓰고 봤더니 로그 a가 반복되잖아요 그럼 로그 a를 뭐로 치원해 t. t 그럼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2는 0이어서 t값은 마이너스 6도는 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도는 2인데 그럼 밑이 10이니까 a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거나 10의 2제곱이지 모든 a의 곱이니까 둘를 곱하면 결국은 a의 곱은 10에 마이너스 네 제곱 그래서 만 분의 1 되셨나요? 이 뒤에 이제 실생활 활용 하나 남잖아요 그리고 오늘 부등식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로그 방정식의 실생활의 활용인데 사실 실생활의 활용이 아니라 졸균중식이라고 그랬죠? 네저 보면 온도가 120도야 온도가 T0거든요 제 t0가 120인 거죠. 물체가, 물체를, <웃음> 네. 온도가 20도씨인, 온도가 20도씨인, k가 20도씨네요. 네. 실내에 30분 동안 두었을 때, 물체의 온도는, 아. 그 t라고 했으니까, 가보자고요. 30은, 마이너스 15, 로그, 120, 마이너스 2 0분의 t-20, 이렇게 되는 거지. 맞잖아 네. 그럼 다 넣었어 그럼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로그 100분의 t-20이지 마이너스 네. 2 로그 밑에 10 주면 100분의 1이 100분의 t-20이거든 네. 그 그러니까 t-20이 얼마? 힌. 1 그럼 t는 21 빈칸 잘 찾아 넣기 이런거야 별거 없지? 네.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 어, 지수부등식에서 원래 부등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음수를 곱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했었고 지수부등식에서 추가됐던 성질이 뭐였냐면 미칠 보다 작으면 감소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야 한다 였지 네. 로그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증가 감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그도 미칠 보다 작으면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생각해줘야 한다 네. 그리고 항상 로그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진수 조건. 야 우리 약속이야 풀었는데 너 이거 왜 틀렸게? 진수 조건 아 하는 순간 이거 혼나는 거야. 너뭐 하나 확인 안한거 있는데 진수 아 혼나는 거야. 제일 먼저 따져야 될게 진수 조건이야. 너희가 다 풀고 잘 봐. 풀고 틀렸어. 아 진수조건 하고 맞는 경험이 쌓이면 이런 경험이 쌓이면 진수조건은 항상 틀리고 확인하는 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먼저 진수조건부터 확인하라고 얘는 진수조건 x가 0보다 커야 돼그 네. 상태에서 얘가 로그 2의 8이니까 네. x는 8보다 작으면 되지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야 그냥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도 진수조건은 x가 0보다 커야 돼 네.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줘버리면 얘는 로그 3분의 1에 9분의 1이잖아. 네. 밑이 1보다 작으니까 x는 작거나 같아야 돼. 9분의 1보다 이게 아니라 0보다 커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네. 그럼 여기는 로그 5의 1일 거고 진수 조건에 의해 x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조건에 의해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진수 조건을 항상 따져야 된다고요. 얘 진수 조건이기 때문에 x는 커 6분의 10보다 얘 진수 조건이기 때문에 x는 커 3분의 1보다 근데 어차피 둘을 얘보다만 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진수 조건은 이거 줄여서 3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탑재한 상태에서 밑치 1보다 크니까 얘네 들만 비교해서 6X-10 커 3X-1 3X는 커9 X는 2보다 크다 그럼 얘와 얘를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수직선이 있고 여기가 3분의 5고 여기가 2인데 얘보다 크면서 얘보다 도 커야 되니 X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운 좋게는 진수 조건 없어도 문제 맞지? 운 좋게 근데 진수 조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풀어라. 무슨 얘기인겠니자 네. 그러면 얘도 진수 조건 얘는 x가 1보다 커. 얘는 진수 조건이 x는 넘어가서 10, 5분의 11보다 작아. 네. 얘의 진수 조건은 x는 1과 5분의 11 사이야. 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서 x-1 크 같아 마이너스 5x 플러스 11일 거고요. 6x구여 넘어가면 12여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럼 얘와 얘 공통을 만들면 얘가 2보다 크고요 1 2 이쯤 되면 이거 안그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에서 이거니까요 그죠? 네. 얘는 x는 2 이상 5분의 11 미만 이렇게 풀리죠 얘는 네. 미치 1보다 작기 때문에 뒤집어야 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십니까? 네. 가능하시겠죠? 네. 로그 2의 x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로그 2의 x가 t로 치환합니다잘 보세요 그럼 t제곱 플러스 t-2가 0 이하예요 그럼 얘 아래로 볼록 두개 1하고 마이너스 2여서 t는 1과 마이너스 2사이야 진수조건 x는 0보다 크고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와 1 됐어요? 근데 얘가 로그 2기 때문에 돌려주면 마이너스 2와 1 이쪽은 4 얘가 뭐야? 로그 2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로그 2의 2니까 응. 부등호 향향대로로이는이는밑이 1보다 크니까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얘와 얘는 동시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가는이친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아는이 친구는 이친 이거 하나 끝이야, 이거? 뭔 소리야? 수시에 겁나 많은데, 지금. 하나라며? 너 무슨 방학했다고 약주 한잔 자셨어? 자, 힘을 레이어를 가자. 1번은 진수 조건에 의해 X는 0보다 크고 또 X는 1보다 큰데 둘의 공통에 의해 진수 조건은 X는 1보다 크다. 괜찮아요? 그럼 이거 왼쪽 합쳐주면 로경이 괜찮니? 이쪽도 로그2에 2일거 아니야? 네. 그럼 미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가 작가태2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작가태0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교점 두개 1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 여기 2가 될겁니다 여기기 때문에 x는 2와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될텐데 네. 요 진수 조건에 의해 겹쳐주면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았다가 되겠죠 오케이 얘는 진수조건 2번의 진수조건은 x는 4보다 크고 x는 2보다 큰데 얘가 될 겁니다 얘가 얹어질거예요 그러면 x-4의 제곱이고 이쪽은 x-2인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뒤집어지고요 x제곱 마이너스 8X 넘어오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16에 넘어오면 플러스 18은 자가형이 됩니다 아볼축3 6형 네. 여기니까 X는 6보다 작고 3보다 큰데 얘와 얘의 공통은 그러므로 X는 4와 네. 뭐, 뭐 6사이 괜찮아? 네. 얘는 여기 4니까 2로 만들면 2분의 1 나갈 건데 걔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 네. 얹어주는 것까지 되겠지 했던 것처럼. 네. 너 알아듣는거야? 응. 반응을 좀 해달라고. 그럼 제 역시나 이걸 풀거야. 결국은 빠르게 진행되면 위치보다 크니까 얘를 풀건데 진수조건이 3보다 크다라는 것도 이해되세요? 네. 1필 요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x제곱이고, 마이너스 6x 넘어와서 마이너스 7x고, 9 넘어와서 플러스 10, 자깃의 0 아볼 2호니까 x는 2와 음. 5사인데 얘와 얘의 공통이라서 x는 음. 3과 5 사이가 되는거죠 네. 다음 이 녀석은 2로 맡기면 마이너스 1 튀어나가는거 알고 있겠지 네. 그럼 로그 2 로그 샥 아니다 이건 그냥 하자 로그 2에 여기 2분의 1에 X 이렇게 되어있고 이거 1이지 네. 이거 여기 진수가 그냥 이건거야 얘가 진수 거라고 그냥 네. 그럼 여기는 밑이 2인 걸로 보면 로그 2에 2잖아요 그럼 진수끼리 비교하니까 로그 2분의 1에 X가 2보다 밑이 원래 2인 상황이니까 이대로지 네. 그럼 얘는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네. X는 4분의 1보다 크다 오케이? 네. 괜찮아? 근데 왜 틀리냐면 얘 진수 조건 안 봤어 이게 진수 조건이 들어가야 돼 로그 2분의 1의 x가 0보다 커야 돼. 0이란 로그 2분의 1의 1이기 때문에 x는 자가 1보다. 그러므로 얘는 x는 1보다 작고 4분의 1보다 큰 거야. 얘 진수 조건 두 개다. 이게 첫 번째 진수 조건. 여기 봐. 이게 첫 번째 진수 조건이고 또 하나의 진수 조건이 숨어 있어. 이 문제에서는 안 풀어도 되는 거였지만. 여기 있잖아. 그냥 x도 0보다 커야 돼. 이거, 이거가 두개진둘다 진수 조건이고 얘까지지. 다음 누가 반복돼? 로그 3분의 1의 x가 t로 치환되면 여기 있는 3은 앞으로 나갈 거니까 3t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2가 자가형 t 플러스 1의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 이거고 아볼, 차, 마이, 마이다 여기라서 t는 자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근데 t가 누구냐면 로그 3분의 의 X 그럼 여기는 로그 3분의 1에 9 여기는 로그 3분의 1에 3 X는 자가 부동으 바뀌어야 되겠지 9 3 얘도 진수 조건 0보다 큰데 굳이 따질 필요 없는 문제였지만 자 밑에 X가 있네요 그럼 양변에 로그 2 주면 되죠 지수에 로그가 있으니까 자 그럼 좌변은 로그 2에 X 곱하기 로그 2의 X 여기는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 제곱이니까 2로그 e 2의 X 로그 2의 X T로 치환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얘가 3이어서 이거죠. 그럼 T는 3과 마이너스 1 로그 2의 X가 로그 2의 8 로그 2의 2분의 1밑칠보다 네. 크니까 x는 커 네. 2분의 1과 네. 8 진수 조건 0보다 큰거 포함해도 그냥 얘죠 네. 로형이 따라와요 네. 자 얘도 보면 얘는 로그 5 x 여기는 로그 2 x거든 네. 로그 5 x랑 로그 2 x가 있는데 이건 그냥 원래 풀리잖아요 그냥 x가 8보다 크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로그 2 x가 지금 보이는데 아 치환할 필요가 없네 좌변 정리해주면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괜찮아? 네. 우변은 로그2에 얘가 로그2에 4니까 곱해질 거라 4x 플러스 20 됩니까? 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4x 플러스 2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지. 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넘어와 마이너스 20은 작거나 같아 10이랑 마이너스 2거든요. 네. 그러므로 x는 작같이 1 10과 마이너스 얘하고 얘도 보지만 진수 조건인 얘 때문에 X는 4보다 크다도 봐야 돼 결국 얘한테 묻히네 맞지? 근데 결국 8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되겠죠 3개 남았거든? 네. 역시나 내 스타일대로 보면 두개를 더하고 마지막 실생활을 하겠지만 여기까지가 로그 부등식의 단순 계산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템부터 한번퍼 줄게요. 네. 마지막 유형을 향해 가보도록 합시다. 공통되게 보이죠? <웃음> 그럼 보면 로그 3분의 1에 X인데 여기 로그 3분의 1에 K거든? 그럼 요거 다른 숫자인 거야? 이건 숫자야?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 로그, 한 뭐지? 네.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거든요? 축이 t가 3일 때에요. 네. 근데, 모든 양수 x에 대해서잖아. 로그 g 3분의 1의 x, 그 그러니까 모든 양수, 모든 t에 대해 내리니까. 네. 2차 함수가 모든 t에 대해 성립하기 위해선, 판별식 t가 0보다 네. 작아야 합니다. 36 12 로그 3분의 1의 k가 작아요 즉 로그 3분의 1의 k는 커3 음, 맞죠? 네. 그러면 3은 로그 3분의 1의 27분의 1 네. 위치 보다 작으니까 k는 27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진수 조건 0보다 음, 크다 2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로그 A가 T로프 치환되겠죠? 치환하면서 4로 나눌게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커0 됐쇼? 아 여기 있네요. 2가 나오니까 여기 플러스네요 네. 했나요? 네. 네 맞냐? 맞게 했냐나? 4로 나면 2 2 플러스 2t 마이너스 1 플러스 2t 플러스 t 제곱 맞네요 맞지? 네. 그럼 얘가 0보다 크려면 어... t가 1만 아니면 되네 네.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네 t가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네. 그럼 로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로그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맞게 한거야? 식이 좀 이상한데 잠깐만 내가 잘못 쓴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 번만 써볼게 네. B제곱 아 미쳤나봐요 네. B제곱 여기다 4를 곱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죠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로그 a를 t로 치환하면 4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t제곱이 커영 8t제곱 플러스 8t가 커영 t제곱 플러스 t는 커영 마이너스 1과 0 t는 0보다 크거나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로그 a가 0보다 크거나 로그A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므로 A는 1보다 크거나 A는 10분의 1보다 작은데 A는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0보다 크고 10분의 1보다 작거나 A는 네. 1보다 크다 진수조건 계속 실수하시면 안 돼요? 진수조건 네. 자 이거는 어, 문제를 읽어야 돼 이게 어려운 문장제야 문제 식 없지? 중간에 식이 없어 졸긴중식 아니야 이게 진짜 로그의 활용이야 이게 제일 어려워 천천히 읽을게 차지하는 비율이 20%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대 네. 총인구는 이거고 50만명이야 네. 전년도보다 증가해 0.1% 증가한다는 건 100.3%가 된다는 얘기지 네. 네. 0.1% 증가라는 건 야, 1% 증가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101%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0.3% 증가는 100.3%가 되는 거지. 얘는 100.14%가 되는 거고. 오케이. 이게 왜 그러냐면 증가한다. 104%가 된다. 1.04를 곱하겠다. 네. 이런 표현인 거라고. 네. 자 그러면 보면 언제 되느냐. 이거잖아. 총인구는 전년보다 얼만큼씩 증가하고 총인구는 천만인데 얼마씩 증가해? 1.003 네. 씩 증가인데 몇 년인지 모르니까 곱하기 N이지 네. 이게 총인구고 그럼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네. 곱하기 1.04의 N제곱이지 네. 괜찮니? 이게 몇 퍼센트 이상? 그럼 양변에 이거 곱해줘도 되지 네. 그럼 이건 여기 5천만 될겁니다 네. 그러니까 천만으로 나누면5 곱하기 1.04의 n제곱이 여기는 천만 사라지죠 네. 20 곱하기 1.003의 n제곱 됩니다 네. 얘를 나눌게요 그러면 1.003분의 1.04의 n제곱이 네. 4 이상입니다 괜찮아? 네. 자이 상태에서 뭐 해야 돼? 밑에 로그 있어 그래 로그 취해봐 밑에 10인 로그 취해야지 뭐 네. 그러면 N 튀어나가고 로그 1.04- 로그 1.003은 크거나 같아 2 로그 2 괜찮아? 네. 로그 1.04 0.0170 얘는 0.0013 빼주면 0.01 1, 5, 7에 n을 곱한 것은 얘는 이거의 두배니까 0.6020 양변에 만을 곱하면 157n은 크거나 같아6020 됐어요? 네, 네 그러므로 n은 크거나 같에 157분의 6020 실제로 나눠야 됩니다 세번 들어가네요 그럼 471 1 3 1 0 8 8? 7. 6 5 4 1 2 맞죠? 네. 38점 얼마죠? 네. 그러므로 N은 39년 후 오케이? 네 근데 2000년부터 39년 38점 몇 년이 흘러야 되잖아 2000년부터 38점 몇 년이 흘러야 되니까 여기네요 오케이 어려워요 이거 이거부터 정리해 이거부터 이거부터 정리해 지금 한 거부터 오케이?